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간염질환자가 교통사고로부터 3년 후간경화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2-38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이 간경화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경험책상 간경화의 발생 원인은 비형간염 c 형간염알콜성 간장애 등이 있고 골절로 인하여 간경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교통사고 당시 혈액검사 결과 간의 상태를 표시하는 알부민 수치 AST 수치가 각각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평소 간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간경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해로 인하여 간경화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